가난한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1973년 그러니까 국민학교 1학년 겨울에 할머니랑 아버지랑 저는 어머님의 임종을 지켜보았습니다. 그후 거의 할머니의 품에서 자라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국민학교 5학년 봄날 아버지랑 저는 할머니의 마지막 가는 하늘길을 지켜보았습니다. 구교월가량 중풍으로 고생하셨는데 제일 기억나는 것은 단칸방에 살면서 아버지는 허구한 날 술독에 빠져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으시고 그런 환경 속에서 나는 할머니의 대소변을 간간히 받아 냈던 기억이 내리를 스칩니다. 아마 지금 그렇게 하라면 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유년 시절이었기에 그러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내 삶에 있어 서막에 불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와 나 단둘이 생활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고교 진학을 앞둔 겨우 아버지마저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물론 단칸방에서 제 혼자 임종을 지켜보아야 했죠. 그때부터 험난한 세상을 혼자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몽뚱아리와 명석한 두뇌로 다시 바깥은 30여 년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부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와 아버지의 임종을 고스란히 지켜보아야 했다. 내 네, 삶은 참으로 기구하지 않습니까? 저는 두려웠습니다. 어머니, 할머니, 아버지, 그리고 나. 할머니, 아버지. 그리고나 아버지 그리고나 그런 나의 임종은 누가 지켜봐 줄 건가 신이 있다면 어린 나에게 너무 가혹한 게 아닌가 내 삶의 바닥은 어디쯤인가 이러한 나의 위년 청소년 시절은 참으로 견디기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의 모두를 빼앗아 가지는 않나 봅니다. 누군가 그랬죠. 조실부모한 녀석들은 세상에 빨리 눈을 뜨고 또래에 비해 성숙하다고 어려울수록 이를 악물었고 내 젊은 날은 반드시 보상받아야 한다. 는 저우명 아닌 저우명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왔습니다. 혼자 힘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혼자 힘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직업군인으로 생활하다가 그 생활을 그만두고 퇴직금과 정기적금을 가지고 사회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 돈을 모두 부박판에 다 날렸습니다. 그후거외와 잡다한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을 마쳤습니다. 대학을 마치면서 학교에 들어가 교사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직은 내 네, 젊은 날을 보상시켜 줄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해서 프로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교육 시장에 뛰어들었고, 난 단벌에 성공적인 데뷔를 할수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돈을 벌수 있었고, 나름대로 미래도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호서다마라고 했던가요? 그렇게 번 돈도 정령 제 돈이 아니었던가 봅니다. 호텔 카지노에서 그동안 벌어놓았던 돈을 6개월 만에 작설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카드 깡까지 하였습니다. 그때가 9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젊은 나를 보상받기는 커녕 다시 인생 밑바닥까지 갔습니다. 자살을 생각하였죠. 단지 돈을 잃어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한심스럽고 또 입버릇처럼 드네였던 젊은 나를 보상받자 라는 것이 허울 좋은 말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살할 용기가 없던 나는 제기를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년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세상엔 공짜가 없습니다. 상식만이 통하는 것입니다. 다행이나 요행이 있다면 그건 또 다른 불행을 예고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이런 평범한 진리를 깨닫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과 젊음이 낭비되었습니다. 그후 결혼도 하고 내 삶에 더더욱 충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용지 마한보사성어가 어쩌면 나와 딱 맞아 떨어질까요? 내 삶이 안정을 찾고 제 아내는 밝은 미래를 꿈꾸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2000년, 저는 내 삶이 만나지 말아야 놈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바로 주식이었죠. 처음 손을 댄 것이 롯데칠성과 삼성증권이었는데 그 옛날 카지노보다는 기간은 길었지만 그동안 다시 모아두었던 돈을 또 작살냈습니다. 신혼때 아내와 맞벌이하며 첫애 가지고도 힘들게 일하면서 5년짜리 각각 5천만원 기과세 적금 들어놓은 것을 해양만 안했을 뿐이지 대출로 다 작살 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빚까지 남았습니다. 그러나 신은 저를 영원히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사정을 아내에게 토로하였습니다. 기억하기 싫은 과거지만 그날 아내도 하염없이 울고 저도 울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마저 잠에서 끼어나 울었습니다. 아내는 잃은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더큰 집으로 이사갈 수 없어서가 아니라 호박 2년 동안에 자신을 속인 그 자체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크게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하나하나 이루어나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당신의 젊은 날을 보상받을 수 있답니까? 도대체 그렇게 해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얼마나 빨리 이룰 수 있는데요. 빈 손으로 시작해서 이 정도면 남부럽지 않잖아요. 뭐가 부족합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한게 아니지 않소? 변명 아닌 변명을 하였습니다. 이혼합시다.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밤새 결론도 나지 않을 얘기를 주고받았습니다. 결국 아내는 마지막으로 저를 한 번만 더 용서해 주기로 했습니다. 사실 결혼 전에도 큰 사고를 쳤거든요. 아내는 이 일로 나에 대한 신뢰가 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1년 만에 모든 것을 완성 복구시켜 놓았습니다. 물론, 아내와 다시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는 다짐을 했고요 지금은 작지만 24평짜리 집도 있고, 세상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예쁘디 예쁜 딸아이와 아들놈도 있습니다. 물론 사랑스런 아내도 있고요. 부끄럽지 않은 직장도 있습니다. 월급도 많이 받습니다. 연봉이 7200만원입니다. 이런 놈이 또 뭐가 아쉽고 뭐가 담이 나는지. 작년 6월부터 아내와의 약속을 어기고 몰래 주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참 한심스럽습니다. 죽일 놈입니다. 참 인간이란 간사하죠. 작년 6월부터올 5월까지는 중장타를 하다가 6월부터 단타도 하였습니다. 6, 7월 수익이 좀 생길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요. 며칠처럼 손실이 많이 발생하면 불현듯 지금 제 모습을 반추하며 이건 내가 생각한 삶이 아닌데 합니다. 그리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이러다가 다시 바닥으로 떨어지는 건 아닐까 하고요. 문제는 한 방에 작살나면 정신을 차리는데 찔끔찔끔 가랑비에옷 젖듯 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달 수입이 6에서 700만원인데 뭐가 아쉬워 이 짓을 하고 있는지 참나온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거 맞죠? 호강에 받쳐서 이러는 거 맞죠? 강의 시간이 오후부터라서 간간히 일찍 집에서 나와 PC방에서 데이트레이닝을 하고 또 시간 나면 지금처럼 글을 쓰고 한답니다. 그냥 꽉 짜여진 삶이라면 이런 여유를 부리지 않을 텐데 공교롭게도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시간이 여유로우니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누가 이런 저에게 조언을 주실 수는 없는지요 저보다 어려운 여건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봅니다 그분에 비한다면 행복한 비명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집도 잃고 아내도 떠나야지만 제 정신을 차릴 수 있을런지요 사실 지금 제가 주식을 하고 있는 것은 주식과의 싸움에서 이겨보고 싶은 이유 때문입니다 당장 수익을 올려야만 생활을 할수 있는 그런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오히려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본전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오를 시간적 여유가 있어 넋두리 같은 제 삶을 읊어보았습니다. 너그러운 이해 바랍니다. 1억 손실 후에 다시 몰래 시작한 계좌 키움증권 또 한번 망가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보유한 종목이 세력의 타켓이 되어 대박을 맞을 수도 있지만 쪽박을 찰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본인은 종목에 기천만원을 투자해서 감자당하고 그것도 모자라에 연속해서 두자리수 하한가를 경험하였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보유하기 전에 최소한 기업에 대한 가치를 어느 정도는 분석하고 투자하시길 당부드리면서 주가가 연일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에 투자할 경우 시초가 장중저가 종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가가 상승할 때근두달 동안 단한 번도 종가가 장중저가보다 낮은 적이 없었습니다. 통상 이런 종목은 미련이 남는다 하더라도 위험요소를 애포하고 있기에 투자하면 안됩니다. 앞으로는 반드시 체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증권 게시판에 있는 그 어떤 글도 투자의 지표로 삼아서는 안됩니다. 자신이 사면 그 어떤 식으로든 추천하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본인 스스로 체크를 하지 않고서 투자하는 습관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버리시는 계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2천여개가 넘는 종목 중에서 게시판에 그이 많이 올라오는 종목이란 관심 종목의 경우는 이미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의 투자 영역이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중소형 저가주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는 순간 관심을 끊는 것이 좋으리라 봅니다. 주식을 투자가 아닌 100% 투기라는 개념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재테크의 일환으로 1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투자하게 된다면 중소형 저가주라 하더라도 나름대로 기업가치가 있는 종목을 선정하여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게시판에 올라온 것을 근거로 투자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좋은 정보라 하더라도 이미 공개된 글은 정보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것입니다. 우연찮게 단타로 본 종목과 같은 류를 매수하게 되었다며 그야말로 재수가 없는 경우일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초단타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는 기업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악재가 생기면 미련을 완전히 버리시고 손절해야 합니다. 미련과 아쉬움은 아픔만 배가시킬 뿐입니다. 이와 같은 종목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이길 예약 매도를 걸어놓는 방법이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이때에는 가령 백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50주씩 나누어 걸어놓으면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동시호가 상황에서 매도세가 사라지게 된다면 그때 취소하면 됩니다. 손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픔을 생각하지도 미련을 갖지도 마셨으면 합니다. 이번 기회에 이 더러운 주식시장과의 인연의 고리를 끊는다면 절반의 성공을 거둔 셈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미련이 남아 주식시장에 남게 된다면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세우시고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냥 그냥 매매한다면 이와 같은 경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만의 투자 철학이 없다면 당장 세우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투자해도 늦지 않습니다. 별 내용도 없는데 그리 길어졌군요. 모쪼록 마음만은 편히 가지시고 좌절과 포기로 점철된 인생이 되지 않으시길 기원합니다.